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단독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독초들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왔더니 우리가 독초라고 생각되는 것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독초들 여기 보면 반경 10m 안에 다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늘을 닮아서 종종 중독 사고가 나는 박새 산마늘은 잎이 두장 많아야 석 장입니다 그리고 잎에 이렇게 세로로 주름이 많지 않고요 층층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산마늘의 특징인데 박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50%가 박새가 있을 만큼 많죠 키도 크고 독성도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삿갓나물 이름에 나물이라고 들어서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산나무라고 많이들 혼동하세요. 우산나무는 끝에가 제비꼬리처럼 갈라지고, 또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요 우산나무에는 털이 많은 반면에, 삿갓나무는 뺀질거리고, 줄기가 자주 빛이 돕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붓순처럼 올라와요. 붓, 이렇게. 올라와서 펼쳐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투구꽃 사약의 재료죠. 초속 식물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뿌리가 다 까마귀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부자로 사용하는 양명도 있고요. 다양한데 맹독성 독초입니다. 아주 튼튼한 게 이런 거는 참나물하고 섞여있으면 또 채취도 할수 있어요. 이런 거 나물처럼 보이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면 이렇게 크고 물이 지어서 있기 때문에 입을 잘 보시고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릴때 모습은 흰비시 도는 진범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세가지를 봤습니다 다 박새고 삿갓나물이고 여기 이렇게 두 장짜리가 올라오면 산마늘로 오인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손상을 시켜가지고 비벼서 냄새를 맡으면 이게 산마늘인지 다른 종류의 독초인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산에서 이거 보기 굉장히 힘든데 독초 설명하다가 봤네요. 이거는 지리강아리 아니고 참단귀입니다. 와, 이 산에 참단귀가 있을 줄이야. 저는 여기를 수년째 다니지만 참단귀 처음 봤습니다. 요것도 참단귀네요. 어린 싹이네요. 참단귀하고 지리강아 구분하는 법은 제가 상세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삽갓나물, 박새, 두구꽃, 그리고 또 하나의 범인 진범입니다. 진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어린 잎에도 그렇고 아주 처음에 올라온 잎은 더 선명합니다. 이런식으로 흰색 반점이 많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자주빛이 있는 것은 붉은 찬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진범입니다 여기를 돌아보면 전부 투구꽃이고 박새고 진범이고 이런것들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한가지 요거 고비로 알고 자꾸 뜯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호랑고비라고 해서 뜯어서 드시고 하셨는데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관중이라고 부르고 호랑고비라고 부르는데 드시면 안됩니다. 자 이런 식물들이 여기에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물이 여기 있는데 아 요거는 독초가 아니네요. 잎이 넓고 날개가 생겨서 여기 저 아래쪽에 가면 여기 안전 부채가 있는데 지금은 잘안 보일 거예요. 요거는 안전 부채를 닮았는데 멸가치라는 나물입니다. 이런 나물도 있고 여기 노랗게 핀거 참나물을 닮아서 옆에 요거는 참나물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요거는 같이 쓰면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피나물입니다. 요거 하실 때 한번 손상을 시켜 보세요. 손상을 시키면 여기 피나물은 빨간 집이 나옵니다 근데 참나물은 맑은 액만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죠 노란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쉬운데 참나물 뜯다가 같이 뜯을까봐 걱정이 돼서 또 알려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복초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나물 채취하다가 섞이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박새, 투구꽃, 진범, 삿갓나물, 관중 이런 정도의 독초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간입니다